DPF를 탈거했고요 지금 위에 보이는 부분은 촉매 부분입니다 촉매 내부상태는 이제 깨끗한데 검은 매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DPF 전단 많은 오염은 이제 없지만 들어가는 입구에는 까만 카본들이 PM 성분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PM 성분들은 DPF에서 다 걸러주기 때문에 요즘 차들은 머플러 뒷단에서 검문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DPF 후단입니다. 후단은 뭐 데이터에서 보시면 좀 막힘이 이제 많이 있어서 끓음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아주 깨끗합니다. 뒤에 뭐 터진 것도 없고 녹은 것도 없고 이거는 클리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인젝터 작업과 함께 로코 커버 가스켓도 이제 교환을 할겁니다. 벤츠들을 보게되면 로코 커버 가스켓에서 오일이 잘 새는 것 같습니다. 에어크리너 통과 배선을 제거를 하니까 로코 커버가 플러이 좋게 나와있습니다. 커먼네일과 인젝터를 연결해주는 고압 파이프입니다. 고압 파이프로 내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커멓게오염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A2 같은 경우 이런 오염이 조금 많습니다. 인젝터에서 그 연소시에 그 압축가스가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압축가스는 연료 리터 라인을 통해서 연료 탱크 쪽으로 가서 다시 연료필터로 해서 고압범프 커먼 네일 다시 요 파이프를 거쳐서 인젝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젝터 성능이 저하가 오는 원인 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A2계열 같은 경우는 연료필터의 청정성이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압파이프를 풀고 나면은 이렇게 먼지가 있습니다. 요 먼지를 제거하는 방법은 에어건으로 해서 이렇게 쏘는게 아니고 90도 90도로 해서 이렇게 불어줍니다 이렇게 90도로 세워서 이렇게 쏘게 되면은 이 오염물질들이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인젝터 조립 후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에어건으로 해서 90도 눕혀서 이렇게 불어주면 됩니다 분사량 자체가 많이 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런 이제 이물질, 배기 가스가 이제 인젝터 쪽으로 넘어오면서 인젝터의 성능을 저하를 시키는 거죠. 가스켓 면짜리는 이제 깨끗이 청소를 하고요. 오일 성분을 없앤 다음에 로코 커버를 장착을 할 겁니다. 가운데에 있는 이런 오일 세서 묻은 거는 조립한 다음에 이렇게 청소를 진행을 할 거고요. 플라스틱 로코 커버의 경우는 고무 재질의 경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일이 살 수가 있지만 오래된 차들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커버 자체가 변형이 갈 수가 있습니다. 어셈블리로 교환하는게 좋겠지만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가스켓을 먼저 교환을 하고 가스켓 후에도 또 샌다그래미는 커버 어셈블리로 교환을 해야 됩니다. 인젝터 리턴 라인입니다. 음, 커먼 네일에서 음, 리턴 호스를 타고 다시 이제 연료탱크 쪽으로 이제 가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은 이제 청소를 해놨고, 이 부분은 이제 원래 카본에 의해서 이렇게 새카맣게 되어 있습니다. 로커 커버 조립 시에는 세게 조인다고 다가 아니고요. 볼트마다 균등하게 균등한 힘으로 조여야. 또 오일이 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리가 다된 인젝터입니다. 인젝터에 이제 허옇게 발라져 있는 것은 전용 구리스입니다. 인젝터가 장착되고 나서 안에 열이라든가 수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젝터가 이제 고착되는 것을 예방을 해줍니다. 볼트와 동화셔 같은 경우는 그냥 일회용 한번 쓰고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주위는 강도가 틀리면 그것도 엔진이 좋아한가? 4개가 이제 균일하게 있어 <웃음> Thank you